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늘 영상을 봐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구글 사이트 등록하기 다음 사이트 등록하기 네이버 사이트 등록해야 되나 등등 다양한 자료를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많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목차의 한눈에 보는 홈페이지 제작 절차, 홈페이지 제작은 기본,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라는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눈에 보는 홈페이지 제작 절차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홈페이지 제작 절차 하나만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장 꿀팁인 부분 개발자만 아는 꿀팁을 꼭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홈페이지 제작 절차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우리는 이 무료 홈페이지 제작 중에 이 네이버 모드를 선택한 이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영상들로 왜 모드를 써야 하는가 모드 홈페이지를 쓰면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렸지만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이버 모드는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무료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무료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번창하시는데 또는 상품을 판매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그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두개다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를 꼭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홈페이지 제작 절차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구글 크롬 브라우저 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윈도우 익스플로러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설치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설치된 이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윈도우 사용자들은 익스플로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지만 웹페이지의 안정화가 크롬 브라우저에 잘돼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에서 제작한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익스플로러를 따라잡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웃음> 그리고 네이버 회원가입 혹시나 네이버에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은 네이버에 꼭 회원가입을 하셔야 네이버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뒤 모두 사이트 여기 위쪽에 보이는 www.modo.at 를 들어가시면 네이버 모두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무료 홈페이지 시작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업종에 맞는 홈페이지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선택을 못하시겠다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원하시는 것들을 꼭꼭 집어서 적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섯번째 홈페이지 내용을 입력하고 게시판 등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는 홈페이지를 구글이나 다음에 등록하여 블로그, 카페, SNS에 홍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무료로 만들어진 모두 사이트를 다양한 곳에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 위에 처럼 이런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 크롬 브라우저 라고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노출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워진 크롬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회원가입 그리고 모두 사이트에 접속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네이버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서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네이버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나중에 네이버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회원가입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모두 라고만 치셔도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모두 홈페이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홈페이지 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스 모드를 들어가셔도 되지만 스톤 모드가 아니라 네이버 모드를 클릭해 줍니다 네이버 모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네이버 모드에 대한 서비스들이 아주 자세히 노출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만 쭉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거예요 하지만 저희 스 모드 채널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깐요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네이버 모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모드 홈페이지에서 업종에 맞는 홈페이지 디자인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여기 상단에 업종별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업종에 따른 다양한 템플릿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되세요 또는 나도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거와 동일한 스타일의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거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벌써 저희 채널에 오셔서 모두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시는 방법 알아가셨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디에 도움이 됐냐고요? 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능력치 여러분들의 돈을 <웃음> 아껴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희쪽 뒤쪽에 있는 사이트 등록하기 방법 또는 구글에 등록하는 방법 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무료 홈페이지 곧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제작을 하는지 전체적인 걸 보았으니까요 하나하나 앞으로 영상에서 한 테마 한 테마 알려드릴 테니 저희 채널에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하고 여기 있는 모드에 대한 수정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톱모드 였습니다 끝! 이라고 하면은 좀 아까 전에 했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되겠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했으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개발자 도구예요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시면 오른쪽 클릭이 안되는 이미지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소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자 도구를 보시냐면 저희를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셨다고 하면 여기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 위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검사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검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통해 어떻게 이 사이트들이 제작되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이미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 이미지에 마우스만 올리시기만 하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미지만 따로 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Open in new tab 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따로 새로운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꿀팁인 여러분들의 개발자 도구 보는 법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발자 도구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톱모드 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